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4월 29일 공연지랑입니다 힘으로 복수전 왔어요. 별거 뭐 있나요? 난 꽝치러 왔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일찍 켰어요. 네, 이럴 줄알어금방 오시네 13미터네 금눈 물면 천천히 가금시고저한지 반드시 말씀해주세요 <웃음> 예 요즘에 제가 김건지 홍씨인지 잘 모르겠어요 홍달봉이라고 해야되겠어 자 휘황찬란하죠 피무로는 채비가 이래요 지버등에 추후에 음. 저거 저 뭐지 아 오늘은 한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네 진짜. 오 잡으셨어 잡았어 잡았어 아니야? 어제 큰놈 나왔던데 쟤 때문에 왜큰놈 안나오지 같이 복을 안가져왔어 너도 그냥 키만 입고 하다가 얼어진 것 같아가지고 편집장이 얼굴이 흐해지더니1 5 0 0원짜리 낚시복 사줬어 우비 이틀 연장 출전하니까 준비가 누락되는게 많네 낚시 사이트 보고 큰거 나오길래 바로 이 얘야 <웃음> 그런거지 뭐 낚시꾼들이 언제는 뭐 재봐 눈에 보이면 나올것 같으면 바로 가지 아이 묵직한게 뭐 문어 같았는데 그럼요 저는 큰거 한방도 안바래 면방 사이즈만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낚시로 내가 잡아먹는거는 좋은데 이상하게 사먹는거 못하겠더라고 내가 잡아먹으러 오는겁니다 피곤하 오, 어, 나왔나보다. 이야, 저만한 거 4kg짜리 한 마리면은 오늘 성공한 거지. 동윤아너 엄마. 낚시 간다고. 아, 첫 번째 탈리긴네 오, 살았어. 야동윤이 오니까 살았네. 매해 느끼는 거지만 언제나 초보이신. 야, 제너프야? 꺼져. <웃음> 근데 네, 제가 광타를 제노빠한테 많이 배웠어요. 광타 제 스승이죠. 그래도 뭐이 나이에 체력은 너보다 좋아. 열심히 한다는 거에 의의를둬야지광어로 손성철님 오늘 두 마리 어 너무 큰 기대를 하시네 감사드립니다. 어 피무는 달려붙지 않는데 이거 미끌림인데. 야. 예, 첫 채비 틀림이네. 빼달야됐던데 어, 진짜 이거 안터져 아, 차례 터지면 석쇼네 이렇게 조심직 잡으신 분 해삼을 잡아보셨답니까? <웃음> 아 집사람이 해삼 엄청 맛있게 먹었고 가 어, 이럴줄 알았어 이거를 원출 끝에다가 달으니까 제일 비싼거는 살아갖고 오네 무지막지하게 다는거야 모짜르트 애기도 달고 좋았어 애기만 일곱 개. 문어 도전이신가요? 예 문어는 뭐 됐나? 잡아먹으러 오죠 도전보다는 그래서 더안 잡혀주나. 20km 오바짜리를 한 번에 두번 걸으신 분을 제가 바로 옆에서 봤어요. 이야, 사장님 오늘 1년치 오복다 쓰신 겁니다. 그랬더니, 오늘까지 꼭열번째래요 연속으로. 직장을 좀 잃으시고, 퇴직금 받으시고, 마음이 적절 앞에가지고 그냥 낚시하러 오셨는데, 열흘째래요, 열흘. 열흘 중에 하루, 하루 그렇게 딱 잡으신 겁니다. 그냥 건질 수 있는 확률은 10%가 채한데, 어제는 너무 피곤한게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피곤해서 아 내일 또출전돼 내가 잘수 있을까? 그랬는데 그냥 그냥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시에 깨우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잠깐 누워있었는데 잠들었어요 어 나왔어 나왔어 어! 아이고 이게 살이 야들야들해서 드롭봉 절대 안돼요 아 그치 왜 들었어요 모르셨던거지 모르셨던거야 아 이거 이, 이러, 이렇게 잡으니까 전이이 에바 재질이 물론 대구 낚시하면 그립을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?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잡긴 하는데 삼성 잡을때도 이거 이렇게 잡으니까 편하네 밧들어총 아, 비슷하네 자들가 고기도 못 잡으니 삼겹이나 구워서 뭘까 <웃음> 야 밤새시고 삼겹 구워드시고 참 좋네 근데 어찌켜전 바다에 있는데 아 오늘은 못 잡더라도 대리만족 하실만해 왜냐면 바다가 장판이요 제외하고 선상 낚시. 요즘에 그참러럭인가 동해 쪽에서 나오는 수심 깊은데 나오는 게참으럭이라고 하시더라고. 그거를 라이트 지깅으로 잡으시더라고. 얼마 떠 잡았어? 어 살았어. 이야, 어디 어디 금어진다고요 소포련로서소포지좋서가거또 탈출했어. 아, 이는또해삼인줄 알았잖아. 아, 진짜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말미자리네>. 이 <웃음> 해경훈님, 반새좀 주무셨습니까? 영마살이 껴가지고, 뒷바닥에서 졌습니다.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뭘, 뭘 뜯, 뜯었어? 모르겠어? 뭘 뜯어냈거든요? 근데 피문은 뜯어내는 게 아니잖아. 가끔 부스나 뜯어냈어. 문은 아니에요. 멍가필요 말미자리인가? 뭐 그거 아니에요? 멍게 돌멍게 멍게요? 돌멍게 아, 아못먹는거예요아 멍게래서 깜짝 놀랐네 어? 추 하나 주셨다추하나주셨어몇 <웃음> 몇 호짜리지? 아 은근히 기대했네 이거 집어등하고 그냥 거봐요 내 말이 맞잖아 막 그럴려고 랬더니 돌멍게를 <웃음> 잡고 있어 그래 낚싯대 하나만 살려고 해봐 웬 공공실 뺨치게 자 여러분 이거 저짜온거 같아 오늘, 오늘 드디어 아닌가? 작은 놈 같은데?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저는 파는 낚시하고 있니까 모르겠어 근데 밑걸림은 아니었어 아 제발 아, 네. <웃음> 선장님 얼굴, 얼굴 좀 나, 보고 싶다고! 맞다. 자, 한컬 했습니다! 오! 오! 오, 이야! <웃음> 700? 700? 800. 선장님, 면방생 확실하지? 700, 800? 700, 800? 자. <웃음> 자 여러분 한, 한 마리 했어 <웃음> 보셨죠? 자 이, 1kg 조금 안 된답니다 제가 봐도 1 k g 좀안될것 같아 근데 저희 갖고 갈 거예요 이거 자한 마리 했습니다 한 마리 아 오늘 닭고기만 이거 먹겠다 선장님 1kg 될것 같은데? 조금 안 되려나? 요즘 애가 사이즈에 비해 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머리를 더 같은 머리 머리? 아우 좋네 700, 800, 790?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자 여러분 790짜리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갖고 와야죠 사이 이거. 아 어떻게 잡은 건데 진짜 자 여러분 한수 했습니다 저저꽝 조사 아니에요 진짜 어? 이야 몇년무은 치증이 확 풀려가는 것 같아 와. 지보등이 효과 있다니까 이거 자 오늘 오늘 닭다리, 닭다리 분어맛 이거 먹을거야 이야 아. <웃음> 감사드립니다 야한 마리 잡으니까 그냥 이렇게들 좋아해 주시네 10시에 나 혼자 했잖아요 착한일 형님이 그러신거였어요? 이야 진짜 10시에 나왔네 9시 48분인데 달려 형님 이제는 입학 이방... <웃음> 형님 지금부터 시작인데 입학을 하고 하지뭐 어떡이야 성공했네요 한마리 잡으셨으면 퇴근 아니 왜, 왜 자꾸 퇴근하라고 가지지 <웃음> 한마리 더잡을꺼요 저. 천랑님 1 5 k g 급 한마리 올리면 마을 잔치할 기세입니다 7 7년생은이 기분을 잘 모르지 어 문어 나왔나봐 선달님 오늘 대왕문어 잡으실까 그렇지 오늘 선달님 줄줄 안하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잡아야지 어? 자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이거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빗방울 떨어지면 할수 있는게 녹화방송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고프로? 지금 시간이 12시 2분인데 한, 약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이때는 단거 편집본으로 이렇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좀정리할게요 빗방울이 조금 굵어지네요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좀정리좀 할게요 그 그렇게... 3번이 울렸으니까 끝나긴 하는데 아쉽네 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다음에 또뭘 이유가 생기세요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, 빗방울을 점점 더굴어줘